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의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상속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첫째 요 구약교회는 이삭의 복과 서자들의 복이 다릅니다 둘째 상속과 관련하여 신약교회는 서자들의 복을 이삭의 복으로 맞추어 갑니다. 오늘 이제 먼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삭에게 그준 것을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이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코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재산만 의미하지 않아요. 상속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상속이. 상속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땅인 가나한 땅.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권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는 재산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지금 이사에게 아브라함은 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삭은 너의 씨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하고도 적법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주다 소유 이 소유는 아, 상속과 관련한 모든 것이구나 6절을 보시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무엇을 줘요? 예, 재산을 줍니다. 여기 이 재산은 마타나예요. 그래서 재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마타나의 뜻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이삭과 게 그 동등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장면이 지금 아닙니다. 그 이삭에게는 재산만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전부를 다 주는 거고요. 지금 서자들에게는 선물을 주듯이 그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함으로 선물을 주듯이 재산을 좀 나눠주는 거예요. 서자들의게 주어진 서자들이 받은 복은 이삭이 받은 복과 구별돼요. 달라요. 음, 똑같이 지금 어, 똑같은 재산 받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소유다라고 어, 다르게 하고 여기 재산 에, 맡아나 선물이다. 어, 그러니까 비상속자로 어, 이 세상 사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혈육이니까 어 이렇게 그상그 그, 그런 어떤 필요한 에, 재물을 나눠 주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여기 6절을 마저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에, 죽기 전에 에, 에, 그들로 하여금 음 아브라함이 지금 175세 죽으니까요. 지금 이제 서자들 140세 결혼해가지고 그 낳는 낳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서자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상속자인 이삭과 비상속자인 서자들과 개 구분하죠. 분리시키죠. 그들을 분리시키는데 다만 음그 그냥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해요? 어디로 가게 해요? 예,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이 장면은 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24절에 가보면 예, 그들을 그, 그룹과 두루두는 화연검으로 막으시고 그들을 어느 쪽으로 추방합니까? 동쪽으로 추방하죠. 네. 그런 정면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동방, 곧 동쪽 땅은 어느 곳이냐면, 어, 그, 약속의 땅 바깥이에요. 어, 그리고, 어, 약속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보면요. 성막의 제일 안쪽에 서쪽에 위치하는 게 지성소예요. 그리고서는 성소 어, 그리고는 뜰 그리고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가고 돌아올 때는 이 동쪽으로 해서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는 음,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항상 보면, 그, 죄를 짓고 나가는 곳이 이렇게 동쪽이고, 회개하고 오는 게 서쪽이에요. 자, 아, 이삭과 분리시켜서 아브라함이 서자들을 다 내쫓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서 서자들을 다 동쪽으로 <웃음> 약속 바깥으로 어, 이렇게 다 내쫓습니다. 뭘 줘서 예, 선물 줘서 먹고 살것 넉넉하게 챙겨줘 가지고 다 내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상속을 설명하는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너희는 이가나한땅 약속의 땅이죠. 이가나한 땅,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한땅 바깥으로, 동쪽으로, 동방으로 약속의 기업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상속자 이삭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제 하갈과 함께 그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는 사라의 말에 따라 하나님이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한다 내쫓으라 상속권은 이삭에게만 있다 예,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을 다시 보세요. 상속자와 비상속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 줍니다. 상속자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모든 소유예요. 여기에는 재산만이 아니라 상속권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줍니다 여기에는 상속권이 없어요 어, 먹고 사는 재물이에요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삭을 상속자를 떠나서 상속 바깥으로 내쫓죠 네, 동방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아 이것이요 음, 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거지 음, 그 이삭만이 이 상속 안에서 약속의 땅 안에서 머무는구나. 그래서 약속의 땅 안에서 그 약속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복을 주시고 또 이삭을 다 다루어 가시고 하는 겁니다. 이 이삭의 복을 구약의 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많이 구약의 교회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삭의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 그 구약 교회, 구약 교회가 이삭의 복을 받은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비상속자, 그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과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른지 나는,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너희를 끌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머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약교회인 이삭의 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만 초점 두고 있어요 신명기 10장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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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과 그위의 만물은 본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미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다르죠. 어, 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의 행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 이유는 너희는 하늘을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그 그래서 그래서 어,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어, 그리고 어 어. 너희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마음을 두는 것이 이것이 너희의 행복이고 복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삭의 복은, 이삭에게 머무러지는 은혜는 또 이삭의 복 가운데 오는 그 귀한 그 구약의 교회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연단 받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행복으로 갖게 되는 이 복을 받는 것이죠 구약교회가 아닌 비상속자인 서자들은 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일과 상관없어요 왜 비상속자니까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교회 속에서 보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게 구약교회 속에서 보면요 우리가 비상속자인 거예요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그두라의 자손, 이 연, 이렇게 서자들인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받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이 이삭의 복을 누리는 이 복된. 서자들의 복을, 서자들의 복, 그 말하면 그냥 그 재물, 그 하나의 선물에 불과했던 이 세상만, 목숨만 연명하는 그잖아요. 자연은 총 속에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에서만 받은 복에 불과했던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맞, 갖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다메색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결국 이삭이죠 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수 있나 보라. 여기 바닷가에 모래 없어요. 묵뼈를 예,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 이, 이 상속의 문제. 이 상속의 문제는 그 예, 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고자 하는 나라 1차적으로는 가나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가나한 땅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줄자로 오늘 이삭을 택하고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어올 자손 그 자손을 여기 보면 그 단수로 처리해요. 어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오는 그 자손 그이 어 자손을 통해서 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삭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구약교회 바깥에 있었던 구약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구약교회 바깥에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약교회가 주어진 이삭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한 이 약속 때문에 좀더더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예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이었어요. 자 조금 더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답을 다리켜 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란 땅의 것, 재산, 선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사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 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 자왜 그러면 하나,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아들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그래요 상속과 관련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예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음, 그,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차피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은 상속자이시잖아요. 어차피 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상속과 갈, 상속을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 한번 왜 그럴까요? 네.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풀어서 말하라고 하면 머뭇거리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약속의 자녀들 자 하나님이 택한 약속의 자녀들 여기에는요 창세전 십자가 안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이방이다 유대인이다 불분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미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이뻐하기로 하나님이 죽고 못 살기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함께하기로 한 교회예요 그 교회들에게 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의 반열에 이 교회가 다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감동이 없네요 우리 본문 창세기 15장 아까 마저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내 자손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단수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도 이게 자르에카라고 해서 이게 단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단수인데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이게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손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수입니다 이삭으로 대표되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한 분이 이삭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권을 갖는 아들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진다는 라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속권을 가신 상속자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세 전 교회로 있는 우리에게 이 상속권의 반열, 상속자의 반열, 상속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되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우리 한번 3절로 5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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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몸을 입게 하셔서 오시게 하시고 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들이 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반열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음. 어, 이것이 오늘 그 이삭의 복과 서자들의 복을 나누어서 구약교회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어, 구약교회가 바라보아야 할것 구약교회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로서 있는 존재라면 그렇기 때문에 서자들의 복, 그냥 이 땅에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물질, 건강, 명예, 필요한 그런 것들, 선물 같은 그런 것들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는 설명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그 필요를 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그러면 그거 주세요. 그래 그 서자들의 복 받고 싶니? 라고 묻, 묻, 묻는 거죠. 너희는 이삭의 복을 에,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으로 너희를 초대했고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로 말미암마이 받은 복이 행복하지 않냐? 그복 그 복을 가지고 받았다면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마타나라고 하는 그 서자들의 복에 집착할 이유가 있겠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도 세상을 주세요. 자, 이 설명이 그렇다면 그이 신약교회인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필요해요. 물질 필요하고 건강 필요해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것, 서자들에게 주어진 복, 복 신약교회는 그러면 이 복을 이삭의 복으로 맞추어가는 그런 그런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서자들에게 주신 그 복은 구약교회에 안에서는 그것은 상속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서자들에게 주어진 이 복을 이삭의 복으로 맞추어가는 상속을 바라보고 상속의 소망을 두고 상속으로 연결지어져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신약교회예요 우리가 창세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교회로서 오늘 신약 교회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 교회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맞추어 가야 되는지 그 설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더더 더 확인받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 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줍니다. 그죠? 그런데 그이 서자들에게 준 재산은 예, 그, 재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상속과는 상관없는 그러나 이 세상을 궁극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이 비상속자인 서자들에게 준 재물, 재물을 신약에 와서 우리는 성경이 이것을 불의의 재물이라는 라 것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면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성경을 해석받고 또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며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만나볼 수가 있어요 한번 누가 보면 16장을 가볼까요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르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 개혁 한글에는 우리 서영주 성도님 이름을 넣어놨네요. 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웃음> 어, 그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관할할 것을 받, 마다, 맡아놓고 자기 임의로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어 이제 그 청지기의 직무를 뺏어 버리는 상황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청지기가 불리한 청지기가.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하다가 옳커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한테 빚을 진 사람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만나 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아, 네,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아, 요 증서에다가 고쳐 쓰십시오. 예, 기름 그 50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사람 만나서, 당신은 얼마를 주인에게 빚졌습니까? 아, 밀 100석입니다. 아, 그러면 80이라고 쓰십시오. 요, 요렇게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어, 비유로 주인의 말을 빌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8절 다시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치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칭찬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지금 설명으로 보면요 서자들이에요 서자들 자 서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자기들이 거래한다는 거예요. 밀 백석 80, 기름 백말 50 이렇게 이렇게 거래를 이, 이 자기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거래를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 구약을 설명하면 이삭 자손들 이삭들이 그 했던 것보다 더 지혜롭다 라는 설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보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이 뭐예요? 지금 서자들 구약의 서자들에게 주었던 그 서자들에게 준그 재물로.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상 살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물질, 건강, 뭐, 명예. 그, 그걸로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처소. 그것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모습이 그거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어떻게 해요? 어.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음, 돈 필요해요. 물질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서자들의 구약의 복을 받은 서자들의 복으로 안주하고 머물러서는 빛의 아들들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 이 친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예, 우리 안에 정말 영원한 거처 영원한 영존하는 처소인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사 사귀고 사가는 일에 있어서 이 불의의 재물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상속자가 된 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돈 필요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셨다니까 돈과 건강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 믿을게요. 그거는요. 그냥 구약의 서자들의 복으로 남고 싶습니다예요. 비상속자입니다. 신약은 신약교회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필요해요 그 필요한 돈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가 떠날 때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인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도 살펴볼게요 누가 보면 15장 보세요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예, 이게 우리가 흥청망청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아소토스예요. 그러니까 소토스라는 말은 구원에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소토스, 허랑방탕 그러면 뜻이 뭐예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지금 그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화랑방탕하게 썼다라는 표현은요 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재산을 재물을 썼다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안에 신약교회인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필요한 재물 선물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답을 주시는 거죠 여기 먼 나라라고 설명되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는 것은 이방의 땅입니다 먼 나라는 이방의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 바깥이고 이게 동쪽이에요 이 동쪽으로 떠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그그 그 서자들에게 준 것을 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썼던 것이 둘째 아들이에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상, 신약교회니까 상속권을 그냥 구원의 용도에 합당하지 않게 막 휘둘러 쓴 겁니다 그게 허랑방탕이에요 그리고 먼 나라 동쪽으로 스스로가 떠나죠 그 동쪽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가 14절에부터 설명되죠. 보세요.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이 동쪽의 삶이고. 이 모습이 구약 서자들이 처한 상황과 같아요. 어, 이 모습을 보면요. 그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물을 다 낭비를, 본인이 낭비를 하기도 하지만 15절에 보면, 아 14절에 보면 그 동쪽으로 떠난 그 나라, 그 나라, 약속 바깥의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찾아오죠. 어. 그 모습에서 어, 맛보는 어, 쥐엄 열매를 먹는 돼지를 치는 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백성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 약속으로 데, 이렇게 상징되어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돼지는 요 너무나 부정하고 그리고 구원 바깥에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그 피참함 속에 있었던 그들 그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어 그냥 그그 피참함 그 속에 끝나버려야 할그이그참 신약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일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1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러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 이르되 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어, 놀라운 일을 만나게 돼요 상속권이 회복되고 상속자의 지위를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여기 뭐 어,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신을 신기움을 받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버지께서 늘이 가락지를 빼고 나간 그 상속권을 포기한 이 아들에 대하여 늘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어, 구약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그러나 신약교회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위에 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도대체 서자들의 복으로 만족하고 아니 서자들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서자들의 삶으로 비참함 속에 떨어져 있었던 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회복되어지는 그 상속권이 회복되고 상속자의 주의를 다시 복귀받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신약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매일 매순간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의 아들의 지위를 내팽겨치고 세상으로 향하여 세상 동쪽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참함을 알게 하고 경험시켜요. 내가 내 인생에 꿈을 꿨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돈이면 돈, 자식이면 자식, 명예면 명예에 대하여 흉년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서자들처럼 동쪽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고 아니면 동쪽에서 그 자수성가해가지고 금이 환영하고 그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제 신약교회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기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거 원어적 의미는요. 이게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자신에게로 돌아오다예요 참된 자아로의 복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의 회복 이, 이,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네. 유대의 납비들의 그런 기록에 따라 보면요 아들이 맨발이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의 위로가 기억되어짐으로 된 일이다 그렇게 돼요 우리를 맨발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의 풍성함 그 아버지 집의 따뜻함 부여함을 기억되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아들의 상속자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약교회인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는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맞이할 때라도이 모습 속에서 신약교회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약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삭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서자들에게 주어진 이복재을 맡아나 이것도 이삭의 복으로 맞추어 가는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상황 속에서 비참함을 보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수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으로 받게 되어진 우리들의 복 그게 뭐냐 이 땅의 것들을요 이 땅의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지 않,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고 이 땅의 것들을 영원하고 영존하는 거처를 마련하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그 일에 사용한다는 거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뭐냐? 성도는 죄안 짓고 사는 자가 성도냐? 성도는 죄도 생각 안 나는 게 성도냐? 성도란 대체 뭐냐? 예, 성도는요. 이 땅의 것들, 건강, 시간, 물질, 자신에게 준 은사 이 모든 것들을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영원하고 영조한 것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그 일에 이 나의 이불의한 재물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인생을 쓸데없이 살아서도 안 돼요. 돈을 여러분의 욕심대로 써서도 안 돼요. 구원에 합당하게 쓰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 교회인 이삭에게만 또 이삭의 자손에게만 여와를 사랑하고 여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만 요구하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죠? 서자들에게는 해당도 안 됐어요. 그런데 자, 신약에 와서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온 시대예요. 신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신약의 은혜와 복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신약교회인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십자가에 완성된 신약교회로 말미암아 구약교회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우리는 상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유일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 되는 상속권이랍니다 그런데 그 상속권을 가진 자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가 이 땅의 것에만 이 땅떠 땅강아지처럼 땅의 것에만 쳐박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일까요? 아니에요. 성도는요. 지금 공동상속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적 존재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늘적 존재와 함께 친구된 자여 함께 된 자로서 지금 신약교회로 이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도 살고 가셨어요. 고난 가운데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이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만큼 살아라. 이만큼 사는 동안에 공동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적 존재로 땅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너도 그렇게 서자들에게 준이 복을 가지고 이삭의 복으로 맞추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내며 그리고 너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산소망을 갖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확 바꿔내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가는 이 하루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늘적 생명과 하늘적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는 하루예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나는 공동상속자이다. 예수님과 함께.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는 그리고 영원한 하늘적 존재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땅을 준비해가는 그런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약속의 자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